아니, 뭐, 댓글에서 자꾸 이제 킥복싱 얘기 올라와가지고, 킥복싱 한번 털어보려고 왔습니다. 원래 뭐 컨셉대로 도장 깨고 다니려고 했는데, 도장 깨러 가다가 메미팀한테 내가 깨져가지고 잠시 이 움츠러들었는데, 이제 본격 도장 깨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킥복싱부터 깨고 가실게요, 여러분. 네 안녕하세요. 쌍움벽 여러분. 조팜나무 조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킥복싱, 도장깨기 다깨로 왔습니다 오늘 제 뚝배기가 깨지던, 킥복싱을 깨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오늘의 대결 상대는 킥복싱 마스터 권민석! 안녕하십니까 전 킥복싱 선수 권민석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어... 가벼운 k 력들이 있습니다. Kickboxing, Kimingong Bakasanga, Kickboxing. Kickboxing, Kickboxing, Kickboxing, k i c k b o 이 i n g Kickboxing, 이 i c k b o x i n g k i c k b 이 x i n g 이 i c k b o x i n g k i c k b 킥복싱은 이제 좀 유럽 축구 음. 느낌이라면 음. 이제 무에타이는 이제 남미 축구 약간 이런 느낌이다.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데 네. 약간 뭐 리듬이 틀리고 그렇죠. 약간 그런 그런 아... 차입니다. 이 네. 근데 이 종합 말고 네. 이렇게 순정대 순정으로 붙은 적 있어요? 처음이죠. 처음? 네. 그래서 그 싸움의 벽 유튜브를 봤을 때좀 신기했어요. 참신했어요. 어, 뭐 제일 참신했어요? 내가 처음 하는 모습? <웃음> 네. 어, 생로. 생각... 아, 그러면 유도 출신이랑 해봤어요? 좀 해봤죠. 유도 베이스. 해 봤어요? 스파링. 해 봤죠. 해해 봤죠. 어떻게 됐어요? 어떻게 됐냐고? 좋았어요. 나타 <웃음> 보시면 알겠죠. 어, 이따 보시면 알겠죠. 예. 어, 어. 네. 제가 좀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체험의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. 뭘로 해 보고 싶어? 아, 로우킥부터. 한번. 로우킥 뭐죠? 아, 그, 그거 로우킥은 막다가 도 무릎 돌아갈 것 같던데. 아, 그 막을 생각 하지 마, 형아. 예 음... 왜냐? 아, 진짜 왜냐면은 형은 단련이 안돼 있잖아, 정강이뼈는. 음... 그러니까 뼈끼리 부딪히면은 아니 지금 보호대 대기하는데뭐아 보호대. 보호대요? 소보세요 <웃음> <웃음> 보호대 아 <웃음> 보호대 <웃음> 보주안 안 주고 친다고? <웃음> <너> 도라이냐? <웃음> 보호대 좋았 <웃음> 위로 잡아 위로 잡아요? 위로 요 강도를 총 다섯 번에 나와서 잘게요 음? 어. 왜냐면 적응을 해야죠 아, 몸에 적응 시간 20, 40, 60, 80, 100%로 잡니다 20% 20%, 20 가겠습니다 아우 이게 20이라고? 네. 네번 남았나 사실. 네, 40. 네, 40. 40. 아! 해야 돼? 안될 같은데? 갑니다. 아! 렉해야 렉. 이건 안될거 같은데요. 입니다. 해 정도? 없는데. <웃음> 그들 적응하면서 하니까 조금 낫죠, 그래도. 아, 노 가치 소득사 오른다. 아우 너무 웠다. 3위 모습이다. 아래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아래아뭐 아우!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있어요? 근데 제가 다른 걸 보니까 1라운드에는 래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는래유래 자신이 있어서 음. 1라운드 때부터 저는 두 곡을 입고 하겠습니다 아 나도 자존심 있는 남자예요 이 새끼야 <웃음> 나의, 나의. 네. 어? 자기한테 필요한 룰을 얘기해라고요 뭐 없어요 저는 뭐한 손으로 유도를 해라고하든양손다쓰셔도 어? 돼요 어. 양손다쓰셔도 돼요 어,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없다 이거죠? 저는 없어요 없다? 아무것도 없다? 네 그러면 저는 니네 킥을 빼고 하겠습니다 음. <웃음> 아니 뭐 빼고 빼고 저거 빼고 가면 싸움의 벽이라는 그 자체가 아 거기서 벽을 느껴서 벽이에요 <웃음> 아 벽을 느껴서 <웃음> 네, 벽인 거예요? 네, 네. 내가 벽을 돌파하겠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싸우지 말라는 거지 공익 채널이야 공익 채널 우리 이거 KBS에 팔 거야 아 그래요? 네. 그럼 전다 할래요 <웃음> 전다 하겠습니다 <웃음> 진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고 <웃음> 오케이 그러면 진짜 킥복싱 대 유도 유도 대 킥복싱으로 가볼게요 일단 유도대 킥복싱 시작해 보도록 하기 앞서 어 제가 보호대를 찾는데 저는 언제든지 보호대 벗고 니킥, 로우킥 뭐다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라고 해서 찾는 거니까 어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킥복싱 대 유도, 유도대 킥복싱 1라운드 지금 시작 유도 대 킥복싱 킥복싱 대 유도 이 제가 지금까지 한 대결은 붙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붙기만 하면 크게 무서움이 없어서 붙기만 하자였는데 팔꿈치랑 니킥이 있으니까 그 붙었을 때도 또한번 공포감을 안고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된다는 점이 아예 잡지를 못하게 만들 거예요 가에 붙는다 하는 순간 이제 엘보나 이제 리키 그런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긴 거리든 원거리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유도 대 킥복싱, 킥복싱 대 유도. 지금 시작. 이한 <웃음> <웃음> 거죠? 어, 진짜 한 거지. 오케이 오케이 감사어아잠 これデミジが最議場でしなゃっけ<笑> 잘 나왔어요. 자, 1분 남았습니다. 다시. 시작! 야, 니 펀치. 가네? 없는 줄 알았는데, 좀 있네. <웃음> 아무래도 손발을 다 같이 쓰는 종목이 없었는데 그다 같이 쓴다는 거에서 무릎, 팔꿈치까지 8개 이제 늘어난 만큼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공포감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잠깐 잠깐 이어 잡을 게 없으니까 좀 빙신이 돼가지고 <웃음> <웃음> 로우킹 말고 빙신인 줄알 펀치가 좀괜찮네데 도복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입고! 어때요? 아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? 아 그러면 저칼 들고 올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도복 입고 가겠습니다 2라운드! 킥복싱 대 유도, 유도 대 킥복싱 니같이 시사하는 새끼 처음 봤다. 야백팩 때려놓고. <웃음>